요즘 김수현 역으로 상어를 핫하게 달구고 있는 모델 이수혁의 사진을 대방출합니다. 어쩌다가 김수현 역을 맡아서 김수현과 헷갈리는데 원래 이름은 이수혁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모델 포스다. 처음에는 너무 창백한 피부 때문에 거부감을 느꼈지만 차츰 낮고 투박한 목소리에 끌리더라고요 아마 상어에서도 이수혁이 없었으면 이만큼 성공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상어 며칠 안 남았는데 시청률이 불의 여신 동의를 거의 따라잡았다고 하네요. 한의현과 대화할 때 약간 어색한 듯한 미소가 좋지 않나요? 몽롱한 눈빛, 누군가가 넥타이를 끌고 가면 그대로 끌려갈 것 같은 자세 물에 젖어 섹시하면서도 왠지 슬픈 얼굴 하지만 안경을 쓰면 의외로 범생 스타일 헐, 밥 먹으면서도 잡지를 보나요? 참, 모델들 식단은 너무 안타까운 듯. 좀 뜬금없지만 모델 한끼 식사로 유명한 사진. 저게 정말 한끼 식사일까요? 모델의 얼굴은 그저 달관한 듯. 마지막으로 키스 사진. 예전에 했던 이 파네마 소년 사진이죠. 이수혁에게는 이런 로맨스도 잘 어울리는 듯 하네요.